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10시 42분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길이죠. 만기 만길. 선물 옵션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뭐 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 이 방향이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항상 어, 카멜레온처럼 변화하셔야 됩니다. 몰빵 매매 하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위클 옵션 만기라서 직접 간단하게 장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0시 43분입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2373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은 2242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콜 옵션 5억을 매수하고 있죠. 푸드 옵션은 28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양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양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방금 네, 콜을 콜을 매수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자, 콜 6억을 매수를 했죠. 자, 오늘 어, 금융투자도 매도하다가 지금 현재 매수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연기금은 계속해서 428억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1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이 21선이 빨간 선인데, 어, 오늘은 어, 가뿐하게 돌파를 하고, 예, 저점을 지지하고 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어, 372.45인데, 아,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바닥이죠. 쌍바닥. 어, 한 바닥. 두 바닥, 상 바닥. 모양이 이렇구요. 그 다음, MACD가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120분 봉에, 자, 120분 봉이죠. 어 매수 신호가 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생되었고, 계속 지금 상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호가 잔량이 7,300개 쌓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면 2,390억을 지금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잘안 빠집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선물까지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2,231억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살 때는 강력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제는 계속 뭐 행보하면서 조금 조금씩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어요. 어제 팔았어요. 그죠? 오늘은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도 아까 매도를 하다가 매수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아침부터 계속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의 약제가 어, 벗어났다고 어,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자, 나스닥도 음, 음,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인데 <웃음> 우크라이나 약제는 어,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방향으로 턴 하셔야 됩니다. 상승 방향으로 턴하시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고점이 말이죠. 이 고점이 372.4원인데 오늘 돌달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도달 안하면 내일 도달할게 죠 돌파 할 겁니다 분명히 3 7 2 4 5 이거 그래 가지고 61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61선 자, 61선이 383입니다. 383 입니다 자, 383 이선이죠 자383자 61까지는 61선까지는 상승 흐름이니까 어, 383 3까지, 한 번, 어, 생각하면서, 어, 이 주식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 이 고점을 돌파되는 게 1차 목표죠. 이 고점. 돌파되면, 까지까지는, 383까지, 뭐, 그 금방 언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에 양봉이 나오면은, 예,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셨죠? 자, 이렇고, 오늘 위클리 콜이 오늘 뭐 대박 단치가 벌어졌는데, 위클리 콜 같은 370짜리가 이게 뭐 0.1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무려 11배 터졌습니다. 11배. 11배가 배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15인데 현재 지금 1.94, 1.95 이렇게 고가는 2.18까지 갔습니다. 자, 11배 터진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음, 이거 한번 카페 해 놓을까요? 자, 11배 터진 모습입니다. 이게 11배, 콜 옵션 11배입니다. 11배. 에, 엄청나게 오늘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하다가는 안 됩니다. 어, 하다가는 에,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시장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이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이 대박 종목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 자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오늘 저가가 0.15까지 내려갔었어요 시카는 0.63 이었습니다. 그런데 0.15까지 갔던 것이 지금 1.95 예, 12배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그 보다 더 작은 거372 짜리가 예, 콜372 짜리가 이게 0.02까지 떨어졌는데 0 4 5 20배가 터진 상태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 20배 터진 종목이 현재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20배 자 0.02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0.41인데 20배입니다. 20배죠. 그렇죠? 그 자, 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0.02까지 예. 하락했던 것이 0.41. 예, 20배입니다. 20배. 콜 20배짜리 터진 종목입니다. 20배. 옵션 20배 터진 거. 오늘 위클리 옵션 망길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고가까지는 25배가 터지는 거죠. 25배, 0.5까지 갔으니까 저가가 0.0이었으니까 25배가 터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막판 콜옵션으로 한번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대 양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현재 장대 양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으니까 현재 10시 52분 인데요 이렇게 하락이 되었을 때콜 매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예,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